오늘은 충북 단양에 있는 월악산 제비봉이 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좀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또 철계단입니다. 제비봉은 <웃음> 시작부터 정상까지 꾸준하게 오른 구간이 있습니다 아계단먼저 올라오다가요 어, 뒤돌아왔더니 이런 절경이 나타납니다. 어, 계단의 연속인데요 아주 뒤돌아봤는데요. 네, 예인편은 구단봉이고요. 가운데는 둥지봉, 네, 가운데 멀리에는 망독봉이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할 계단들입니다. 전망대 쓸때마다요밖그름을 옮기지 못하겠네요. 와, 사나무들이 완전히 등원스네요. 가운데 남는 구간 계단을 올라서요. 왼쪽 멀미에 머리만 보여주는 지비봉으로 저희도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로 오셨네요 이곳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뭐 제한이 있겠는데요 네. <웃음> 다음 룩 멋진 거 보십시오 에이, 그 옆에는 선나무더 멋지고요 누가 안 봐도 인증샷은 꼭 하셔야 되겠죠 에이? 비가 올때 오면 상당히 좀 미끄럽겠네요 선나무들이 완전 분재화됐습니다 분쇄. 분재. 제비봉 오르는 방법은요 계단은 상당히 좀 네, 힘들지만 힘들면 바로 그자세서 뒤돌아보면 모든 피가 싹 사라집니다. 이거 제비봉은요 네, 올라갈 때도 멋있지만 내려올 때 절경이 기가 막힌답니다. 자, 자 힘들 때는 한상 뒤돌아보셔요. 이런 멋진 절경이 여러분도 눈앞에 펼쳐집니다. 다 올라온 줄 알았더니 개나 하나가 또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 0 0 지점을 남겨놓고는요 이제 조망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멋진 조망도 거기 올라오니까요 아, 감타서 연발입니다 진짜 중서시면요서나문 기도 좀 받고 가셔야 됩니다 제비봉입니다. 제비봉은 장의 나무에서 유람선을 타고 구단봉 방면에서 이 산을 바라보면 충조적으로 부채살처럼 드리워진 다이 능선이 마치 제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나는 모습처럼 올려다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